본 사람, 본 사람, 와라, 눈, 나물나여 지금, 여러분 혹시본 사람, 야 뭐야, 어? 어? 뭐야 저라저 위에 있었어 저거, 뭐야? 뭐야, 저 위에, 위에 있었어? 나도 꽁 공포 방송 남하 no. 와, 지금은또마 시대. 가자 오늘 은뉴페신속 기도 하라. 고고고 오, 우우우우우우 어, 뭐야? 뭐야. 와이씨.. 엄청무 소리 집중. 시청. 아누구야 오, <웃음> 아, 오, 깜야 바람은 아니야 바람은. 바람이 분다. 이런 것들이 다움직여져는 여러분들 뭐 봤을까요? 내가 지금 놀란 이유가 뭐냐면 은이농이가려져서 여러분들 뭐 봤을까요? 누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 누가 방 안으로 들어갔다니까 누가 방 안으로 쑥 스며들듯이 들어갔어 지금 누가 방 안으로 스며들듯이 들어갔어 할머니인지 누군지는 몰라 아직까지 누가 들어갔어 안녕히 가, 가, 뭔가 차가운 공기가 싹 나와요. 오대, 오 이거 이 가방을 놔두고 가방 갖고 와요. 굉장히 불안하다. 빨리 와야 되니, 일단 나에게 안들어간다 여러분 집중, 집중, 집중 아, 우리 씨. 여러분 저기 저기 저기 봐봐 저기 봐봐 본사람, 본사람 나, 나 눈물 나네 지금 여러분 혹시 본사람? 본사람, 본사람 문튼 사이에 본 사람. 문 사이에 본 사람. 가방은 내가 렇게 집에다 벗어났던가왜 사이 홍내에 다치잡아도 진짜로? 어, 이거 어떻게 지나가? 저대장는럼 어쩔 수없지 아까 전에 누가 말했지? 부재 엽승 누는... 전쟁 대충 없이 가는 거라고. 마찬가지로 그그 그 말이요. 또 치는 부재 엽승 누는... 저 밥이랑 말했잖아. 나보다도 못한 놈이야 아니, 지금 현재 전원은 있으나 많아요 부적이 없으니까 알았 그래, 집에까지 갔다 올게. 그래서 혼자분은 둘이 낫지 집에까지 갔다올게부하면 응. 네, 지금은 내가 보호자야 또치 형님 아까 저기서 누가 문틀사이로 내다봤어 까꿍? 아니 까꿍 아니야 와뭐나 아까 열렸는데 스무하이 아까 여러분들 스무속이 열렸어 와..뭐야? 그렇지..보셨죠? 여러분들 거짓말 안합니다 문틈에 사라졌어 우와. 여러분들 아까 보셨어요? 제가 열때 스무속이 열었어요 갖고 일부러 뭐가 기운이 느껴져서 아, 아, 다안 열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 뭐야? 지금 가는 문이 아예 안열려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거 또치형 웬만하면 이거 좋아요 힘이 아까 제가 한 손을 왜열했다니까 어떻게? 한 손을 왜 이렇게 슥 열렸어요 그냥 조심해 조심해 주세문 누가 문을 문 잡고 있을 수도 있을게 와 희박해 무서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우와. 음, 눈 바로 앞에 할머니 하얀색 고무신이 있어. 할머니 고무신이 바로 앞에 있다고. 가서 봐보자. 가서 봐보자. 꼬우. 아, 앞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우와. 기 있을텐데 안보이는데 어? 지금 이게 제대로 안비쳐져 지금. 이 후레시랑 카메라랑 지금 각도가 지금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문 틈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나고, 지금 확실히 잘못 보여주겠어. 엄청 가지런 있어요. 와, 비이왜 이래. 하다 미치겠네. 이렇게 밖에,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게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밖에 안 돼. 아니, 이 정도밖에. 할머니.. 할머니 잠깐 들어갈게요 할머니.. 우리 잠깐 방송만 하다갈 할게 입기칠건은 없어 뭐지? 뭐.. 알았다는 말은? 뭐지? 알았다는 말은? 이러다 불안해 들어가자 와 열렸다 뭐냐 아, 전동성그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야 뭐야 왜? 우와 한자리 가서 자기 어? 여기도 달려있다. 뭐야? 맞네. 여기도 2006, 2006년도 달려. 이 집은 2006년도에 뭔가 따는게 맞구만. 우와, 뭐야 저원 위에 있었어 저거. 뭐야 저거 위에 있었어? 뭐야? 알메가, 할매가... 알메가 할매가... 뭐 그런 기운이 지금 안 느껴져. 그런 기운도 안 느껴지고. c u r e n t 공무신이 분명히 저기 투자기 있었는데 아, 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누구야? 누구야? 아땅성그 <농선그> <농선그> 문을 다시 닫잖아 요 피아네 어해 대화 못했어 대어 지금 응? 안 대화 이아들 대화 어 지금 오히려 기온이 지금 안있껴져 아 근데 우리가 방송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잖아. 요 네, 처음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이에요. 못 들어가 뭐지 열 들어가려다가 처음에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막은 것같아 우리 보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무슨 의미까다시 문이 들어오게끔 해서 그럼뭐 이거 뭘뭐 돼서 뭐 대화를 하든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아니, 그것도 없잖지 여러분들도 신기할건데 나 역시도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그런 느낌 막 그런거 있잖아 떠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그니까 관리를 하면서 함부로 누구도 못고 붙어놓기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문을그고있 인도에 물론... 것 같기도 하고 맞아 맞아 와하지 이슈을.. 도착이 가라도 되겠어? 맹탐정.. 맹탐정이냐? 코낭이? 뭐라냐? <웃음> 이 새끼가 꼴바, 이놈이구만. 우리 방송 보면서, 응? 오른손 저, 고추 밑에다 넣놓고 쫑글쫑글 하면서, 한 손에는 핸드폰 들고 방송 보는 애들. 와, 이상이라 진짜, 이렇 오해소 오해 좋아했다, 이거. 아 여러분들, 쫄바지 때문에, 쫄밭이.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방송, 공포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자, 나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또다!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